조정대상 해제에도 10개 단지 중 7곳 미분양.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분양 문제가 금리 인상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 수준으로 부동산 매매 시장은 물론 청약시장까지 얼어붙는 상황의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곳곳을 조정대상에서 해제했음에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의 추가 금리 인상은 시장 활성화 효과를 더 더디게 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에서 청약을 접수한 10개 단지 중 7곳에서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미달이 발생한 단지의 공급 지역은 대구, 경남, 전남, 전북, 충북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다수 지역에서 청약 냉기가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공급 물량 전체로 살펴보면 10개 단지에서 총 4,054가구가 공급됐는데 미달 물량은 2,438가구로 비중은 60.1%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미달 발생 지역은 정부가 최근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풀어준 곳이라는 점이다. 6월 30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구 북구에서는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가 분양에 나섰지만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236가구 가운데 총 4개 주택형 전부가 미달되며 57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다. 같은 달 규제가 해제된 여수와 광양에서 분양한 여수 원더라움 더일과 더샵 광양 라크포엠은 각각 169가구 중 148가구, 898가구 중 426가구가 미달됐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는 비 규제 지역 전환의 가장 큰 효과가 대출 규제 완화인데 최근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상쇄되는 상황 이라며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한분양 시장 위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으로 일반 매매 시장과 분양 시장이 더불어 얼어붙는 현 상황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 분양 문제는 수도권으로도 넘어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 실적은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14개 단지, 3,775가구로 지난해 1월 9월 분양 물량인 6,027가구보다 37.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0년의 1월 9월 분양 물량인 2 5,336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85%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촉발한 주택거래 급감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와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된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이문일구역 재개발 사업지와 이문3구역 재개발, 비경삼구역 재개발, 서초구 신반포시보차 재건축 사업지 등도 분양 일정을 미뤘다. 이처럼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해당 단지들의 분양 물량이 연말께 쏟아지면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미분양은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 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경북 대구 지역에서 미분양 사업장과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분양 보증 사고 위험이 크게 고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018년 12곳 190가구, 2019년 66곳 1,146가구, 2020년 147곳 3,328가구, 지난해 231곳 1 7,725가구, 올해 9월 말 168곳 2 9,390가구 우로 5년 새세대수 기준 155배 급증했다. 경북이 미분양 세대 수 8,192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7,511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분양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위 변제한 뒤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은 총 6건 3,542억 원이고 공매도는 총 25건 686억 원이다. 환급사업장과 공매도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꺾이고 미분양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 보안율등 건설원 자재 값 폭등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악화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미분양 세대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2005에서 2009년을 닮아 있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분양 보증이 해지된 사업장까지 포함된 미분양 세대는 2005년 56,851가구, 2006년 7 2,239가구였다가 2007년 1 1 1,078가구 2008년 1 6 2,747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보증사고는 2005년 18건 3,487억원 2006년 25건 6,2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25건 1조 3,583억원 2008년 46건 3조 3,337억원 2009년 37건 4조 4,110억원으로 2007년을 기점으로 터져나오더니 2009년 정점을 찍었다. 조호섭 의원은 미분양세대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